안녕하세요 한준혁입니다 오늘은 평소 메시레브린 제임스가 몸 관리를 위해 애용하는 크라이오테라피를 받으러 왔습니다 평소에 저도 이걸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 문구팬스 회장님이랑 연락이 닿아서 받으러 왔습니다 우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회 3 리그랑 주말마다 컨텐츠를 찍으러 다녀가지고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걸 받아서 선태가 좋아져서 국가대표 때도 좋은 하루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걸 할때 주의사항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사장님께 주의사항을 바로 듣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크게 없고, 보고. 여기 신발은 약해서 제가 네. 이제 방안도 한번더 차서 네. 진행하고 있거든요에 네. 신발 이거 하나 신어주시고 네. 장갑 같은 두고 하나만 착용해 주시면 신발은 네. 제가 이제 아무래도 몸 끝에 있다 보니까 자극이 좀 심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피부 분도한 번만 체크해보고 해드릴게요. 지금 한 31도, 2도 이정도 많이 나오시거든요? 네 허벅지도 살짝만 잘봐 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한 30도, 30도. 31도 이정데는 하시면 한 10도 이하는 곳에서 떨어질 있을까요? 네. 20도 대나뭐 10도 대 이렇게 네시간좀떨어지시고요 여가시면 돼요. 여기서 네. 어, 네. 어, 여가서 어, 눈이 좀 해주면 어, 좋죠. 네, 옮겨서. 점점 해야지. 이게 안에 보시면 천은 이제 가격대 안 달아주시는 게 좋고, <웃음> 그래서 안에서 뭐 추우시면은 손을 이용해서 뭐 비벼 주신다든지, 살짝 살짝 움직여 주셔도 돼요. 이렇게 네. 다운에 벗어서 져 주시면은. 준혁아, <웃음> 이네 얼굴을 못 찍는데? 아, 이 올라와요. 리프트라서 올라와. 아, 거예요. 올라와요? 아, 다행히 찍어요. 얼굴을 못 찍는 줄 알았어. 보이보여? 어? 아니 안 보여. 어우 이제 좀.. 올라오세요. 리프트라서 이제 좀 천천히 올라오거든요. 여기 안전상. 키가 작으시는 뭐 게아니래서 금방 올라오세요. <웃음> 옷 벗어서 줘주시면될것 같아요. 높이 지금 괜찮아요예 네, 지금 괜찮으신가요? 아, 좀.. 내려드려도 되고.. 아니야, 아, 조금 더높여야될것 같아요. 좀 높아야 될것 네, 같아요. 조금은... 하시다가 온도 같은 거를 이제 좀.. 제가 여쭤보면 조절해 드릴게요. 네. 일단 처음 하십니까? 110도 이렇게 하다가 네. 괜찮으시면 좀 낮추도록. 네. 지금 좀 어떨지 110도 거의 다 됐거든요. 좀더 낮춰드릴까요? 조금만 아. 더. 네, 낮춰도록. 30도 나는데 30도 못거든요좀더 낮춰드릴까요?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안 되니까 하지만 뭐, 피부 자극적인 거는 좀, 몸에 물이 가는 건 아니라서 네. 네. 그렇게 많이 춥지 않으시고 네. 다 추셔도 되거든요 살짝살짝 살짝 뭐, 뛰거나 움직여주셔도 되요 너무 힘드시네요 생각보다 춥다 그러니까 추, 추워야 되는 거라서 이 시간은 거의 반 하셨거든요 한 1분 3 0초만하셨어요 1분 30초만 더하실 거예요. 근데 또 운동하고 오시고 이러시면은 좀더추실 수가 있어서 땀나고 이러셨으니까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고요 완전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? 네 근데 또운동하시는분들 추위는 되게 좀 많이 타시고 너무 살이 없으셔가지고 이 정도면 되게 많이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40초 남았어요 추워, 추워. 운동하는 것 같아. 네, 끝나고 나면 되게 개운해가지고. 네. 10초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제 5초. 4초. 3초. 이제 끝나면 제가 옷 드릴 테니까 네. 입고 이제 나와주시면 돼요. 네. 좋아했습니다. 오, 체온 한번 해요. 체온 한번 제가 드릴게요. 아까 30도, 31도 이렇게 났왔더니좀더나게 하셨어요. 이제 상체는 크게 많이 원래 팔 같은 네. 거는 많이 떨어지지 않고 다리가 좀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. 보통 이제 종아리 부분이 음. 온도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. 네. 허벅지가 좀 낮게 나오근데 여기가 이렇게 음. 허벅지보다 낮게 나오신 분들이 뭐혈액순환잘안 좋으시거나 부종 심하시고 서서 많이 계시거나 아니면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가끔 이렇게 이제 뭐 근육량 많으셔서 허벅지 쪽에 네. 그렇게 나오긴 하시는데 혹시 부종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아니다 없습니다. 어. <웃음> 운동 많이 하셔서 아마 근육량 많으셔서 허벅지 쪽에 그렇게 나오신 거아요 근데 네, 확실히 지금 좀깨어내진 느낌 이 끝나고 나면 네. 되게 재운해가지고 음. 처음 떨어졌다가 이제 또 열이 올라오거든요 네. 그래서 약간 열감이 느껴지시면 은좀 약간 땀나시 정도 그렇게 되시는 분도 들 계시고 이 음. 음. 오늘 여기 음. 프라이오티를 해봤는데요 항상 그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더 추운 거야 30도를 무시하고 들어가는데 추워가지고 근데 지금 끝나고 나니까 좀더 열이 올라오면서 아저님 맞장난이면아 오늘 이제 이아들 많이 많은 분들 이분들셨습니까 거기서도 감사합니다. 오늘도 시 주셔서 감사합니다.